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조선 초기 세자빈이었던 현빈 유씨가 쫓겨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태조에겐 8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조는 8번째 아들인 의안대군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방석의 어머니인 신덕왕무를 매우 아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석은 아내인 현빈 유씨 역시 이성계의 예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세자인 이방석은 11살이었고, 현빈 유씨는 18살 연상이었습니다. 외로운 궁궐 생활이 이어나가던 현빈 유씨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데요. 바로 그 사람은 넷이었던 이만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과연 현민유씨는 어떻게 내시인 이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당시는 건국 초기라 고려의 환관 조직이나 내시부를 통합하여 내시들을 운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자가 되지 않은 내시들이 궁에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간통을 저질렀고 곧 발각됩니다. 이를 확인한 태조는 내시 이만의 목을 쳐버렸고 한빈 유씨는 친정으로 쫓아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던 신하들에게 태조 이성계가 경노한 일입니다. 이성계는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 공신들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노발대발하여서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의견을 내놓곤 합니다. 어쩌면 현빈 유씨의 부인 상대가 내시만이 아니라는 의견도 종종 제시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캡사이신 채널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 Okay.